배우 이병헌이, 박정민, 김태리, 김고은 등 함께 호흡을 맞춘 젊은 충무로 대세들의 특징으로 대범함을 꼽았다. 이병헌은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개봉을 앞둔 4일 서울 삼청동의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은숙 작가가 집필하는 신작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캐스팅돼 배우 김태리와 호흡을 맞추는 이병헌은 촬영을 시작했다. 며칠 안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병헌은 김태리 박정민도 그렇고 협류에서 같이 한김고은도 그렇고 요즘 눈여겨보는 젊은 배우들이 있지 않나. 다르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굳이 꼽자면 대범함 같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어느 상황에서도 절지 않는다. 평소에는 아주 일과르고 선배 앞에서 어려워하더라도 카메라 앞에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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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헌은 주먹 말곤 믿을 게 없지만 그마저도 신통치 않은 태물 복사로 분해 동생 진태엽 박정민과 호흡을 맞췄다. 영화는 오는 17일 개봉을 앞두었다